울지마, 아... 울지마. <웃음> 울지 아침이라 눈도었는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에이, 막오허 하고 하면 양반이 뭘? <웃음>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되는데. <웃음> 개구리 여기 탁지 <탁수> 내잔 주시게 <웃음> <웃음> 하늘은 맑지 바람은 <웃음> 어이 남도려 남도령 저저나테 저, 저, 저, 저, 남도령이라고 한거 봤어? 아니 어찌 조상과 아비를 이렇게 막돈을 사고 팔수 있단 말이오? 어? 저... 개히 룸! 아이고! 이이 돕고서... 잃어버린 것들이안어색 <웃음> 들고만 있어 <웃음> 아, 진짜? 아, 진짜. 와, <웃음> 아니, 야! 아야! 보이, 보이! 아예, 헤이! 아예, 어! 아차, 아, 이킹 나오셔 가지고 안돼 안돼요어 괜찮아? <웃음> 나오는 거? 괜찮구나? 어 조금씩 조금씩 나올수 있을 것 같아서. 마찰이에요. 서랑 함께해서 좋았던 점. 매 순간이 아름다웠고요. 네, 매 순간이 1분 1초가 오, 다 좋았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와, 그러세요. 뭘 해야 돼? 뭔가를 줘, 소스를. 아, 근데 뭐, 이따가 그거 따야 되잖아요. 정영수가 잘 돼. 마지막에. 기다려주죠. 힙합이네 정말. 어? 오빠 멋있게 찍어주셨죠 멋있게 찍어줘? <웃음> 신발 이마이크로 나오는 <나와>, 거 아니? <웃음> 오빠 이등신으로 나오는 거 아니죠? 다소리도안 나고 응. 조선의 회사 처리했어요 강자 어 w e 이 i s h Mr g a i n e 걸어오시면 돼요 인구나 한아1 6로맞자 <웃음> 네?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글자를 보면 먹빛이 옷과 같이 검고 자주빛이 돋는 데다 향까지 맑은 것으로 보아 상품 중의 상품인 성연목입니다 예? 그걸 냄새를 맡아보면 알수 있는 건가? 소나무 다섯 그루를 태워야 소면목 하나를 얻을 수있다 일반인은 구경도 하기 입는 고급품으로 두 손을 쓴 장사치가 있기가요 그럼 도대체 누가 안드시는 나이남이날씨 안녕? 남형이 날씨남이날아예 끝났습니다. 낮에 이는남지마이이 어. <웃음> 아니, 만. I don't c 이만. 아 over. I don't 그 먹어 그만 그만 그만 그만 e on, 먹 o m 먹어. n 먹 o m e on, c o m 그 on, come on, 나아나 <웃음> 아, 근데 이거 처음 받아 본다 아둘 다요? 차에다, 아, 차에다 하는 거 처음 아 차에다 하는 거? 근데 네. 저는 대기실에 있었어 아, 그러니까 아, 대기실에 아, 하고 네. 차에다 하는 거 처음이네 축하드려요 반갑니다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다아 사진 한번 찍을까 우리 팀? 안녕 아 고맙다 얘들아 우와. 야, 진짜 처음 보았다. 아, 너무 귀엽자 우리. 좋했어요 아, 예, 예. 너 끝이 아니고 또 없어? 어, 아, 다 쳐주시는 거예요? <웃음> 감동이네. 아, 됐어, 저, 아, 안 <웃음> <웃음> 어, 쳐줘, 빨리. 엄왜안 주세요? 진심으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시조 7시2 7 1-2-7. 1-2-7. 1-2-7. 1-2-7. 1-2-7. 1하7 1-2-7. 1 2아2 7 1-2-7. 1-2-7. 1 2 <웃음> 안녕하세요. 꽃피면 달 생각하고 남형입니다. 어, 지금까지 저희 드라마 재밌게 봐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참 무더운 날 시작을 해서 이렇게 추운 날까지 모두가 함께 고생해서 촬영을 한 드라마가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아서 어,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 저희 드라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가끔 무더운 여름이나 혹은 아주 추울 때 따뜻한 어, 시원한 드라마가 생각난다면 한 번쯤은 다시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